주민의헌법 박주인입니다 출근길 고생 많으시죠? 오늘 주민의헌법 시작합니다 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의 진다 어? 납세의무가 있네요 근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고 돼있어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에 의해서는 할수 있나요? 없나요? 안되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입니다 39조 많은 분들이 어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데 라고 되있는데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말이 틀렸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헌법이 틀린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다 국방의 의무에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남성분들이 이행하는 병력 형성의 의무 즉 군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국방의 의무 전체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 중의 일부예요. 안전을 위해서 방역에 신경 쓰는 거, 전쟁 났을 때 물자를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국방의 의무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는데요. 여성분들에게 전쟁 물자를 나르라 또는 전쟁 물자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저는 어, 여성인데요? 라고 하고 빠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헌법에 모든 남성은 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근데 그 국방의 의무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내용이 있고 병력 형성의 의무는 현재 병역법에 따라서 남자만 진다 근데 병역의 의무가 곧 국방의 의무냐 이꼴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부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느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자체를 불이익으로 보진 않아요 병역의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군대 갔다 왔네? 너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상한 사람 이런 식의 분위기는 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 장을 숨가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장의 내용을 아시는 거는 굉장히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른 개념도 많이 나왔죠? 양심 또는 국방의 의무 이런 것들이 헌법에서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거 눈여겨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민의 헌법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3장에서 만나요